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 연구소 조우성입니다. 12월 4주차인데 사실은 달력은 남았지만 네. 이제 거의 뭐 올해 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번 <웃음> 주가 사실상 끝이죠.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정리하고 내년을 맞이해야 될까 네.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또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내년을 그대로 담고 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팔고 갈까 담고 갈까가 오늘 하디쇼 키워드입니다. 자 지난 주는 일단 선방했습니다 코스피는 거죠. 네, 지난 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0.25% 음. 올랐으니까 예. 아, 뭐 올랐다 한 7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예. 뭐 올랐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제 음. 미국의 상대 지수가 생각보다는 2% 전후로 빠졌으니까. 예.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음, 음. 이제 선방했다고 할 수도 있고 예. 또 외국인이 한 7천억 정도 샀어요. 음. 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방의 이유가 되겠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개인이 이제 9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음. 이제 개인이 스마트 머니라서 이 상황을 좀잘 이렇게 대처해서 팔았는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특이하게 12월에 나타날 수 음. 있는 어 개인 그 이제 양도소득세 예. 과세 문제가 있죠. 음. 즉 어,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주주 요건에, 요건에 음. 속한다면, 그 다음 해에 파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성. 20%, 네. 20% 또는 25%의 양도소득세 음. 과세 문제가 지 걸려 있거든요. 예. 또 이제 지난주에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예. 그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났고 음. 또 주말에 이제 국경을 봉쇄하는 일들이 예.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이번 주 음. 월요일에 우리나라 주식 약세의 이유 중에 음. 하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그 약세 음. 이유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이제 매도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음.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 있었던 일인데 저 어쨌든 뭐 팬데믹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중에 하나는 첫 번째 팬데믹 두 번째 팬데믹 세 번째 팬데믹 계속 갈수록 네네. 이게 경제는 과거와 달리 같이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 이것은 맞죠 그죠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음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가 봉쇄되고 계속 되풀이됩니다만 경제 자체가 과거의 첫 번째 팬데믹과는 전혀 다르다.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자, 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팬데믹과 관련돼서 빠진 게좀있거든 예. 지난주 금요일 에 미국 음. 주시장이라든지 오늘의 우리나라 음. 주시장이라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패턴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예. 그대로 이것은 이제 이것만 볼때 다른 음, 변수 빼고 음. 딱 이것만 음. 놓고 본다면 미수를 하는 게 낫죠. 그렇겠죠. 예, 예. 예. 자,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핫 이슈입니다. 연말 이제 거의 뭐끝 무렵인데, 끝장 무렵인데, 그대로 계속 담고 가면서 또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 팔고, 뭐다팔지는 않더라도, <웃음> <웃음> 정리, 정리의 방점을 찍고 가는 것이 좋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장, 핫 기어드는 이 가운데에서 핫 기어드는 결국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고, 예, 예, 예.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어서 이제 과거의 사례, 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례가 뭐냐면 2013년도에요. 예. 2013년도에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음.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음.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어요. 예. 데 이건 우리가 이 시간을 빌려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예. 2014년도에 정작 테이퍼링이 시작을 되니까 아, 주식시장이 올랐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표금리로 삼고 있는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음.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자마자 오히려 어, 그 높게 형성됐던 2013년도에 올라갔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 0 1 4년도에확 음, 음. 떨어져 버렸어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절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4년도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음. 굉장히 천천히 테이퍼링을 하면서 첫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이었어요. 예. 이제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지금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금리 인상 예측을 언제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년 6월에요. 음. 즉 3월에 끝내고 6월에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한 이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면 군이 음. 2년이지 않습니까? 예. 2년에 있었던 일을 대략 한 6, 7개월 만에 끝내버리겠다는 음. 얘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이제 훅 가서 음. 2013년에서 어 이제 2014년이고 그럼 2021년에서 2022년인데 그 시, 시절에 2년에 있었던 일을 6개월 만에 이제 훅딱 해치우는 음,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2015년을 뛰어넘고 음. 이제 2016년을 생각을 하면서 예. 대비를 좀 시켜봐야겠죠. 음. 뭐냐면 은 테이퍼링은 이미 이제 그 뉴스가 아니라 음. 현실이 됐으니까 예. 이제 나오는 뉴스로 따지면 금리 인상이잖아요. 음. 금리 인상이 2015년 12월에 처음 시작이 됐고,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러고, 예. 자, 그런데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처음 했는데, 두 번째 금리 인상을 2016년 음. 12월에 해요. 예. 지금은 금리 인상을 내년에 6월에 시작하면 음. 12월까지 한세번 올린다고 하잖아요. 음. 그런데 그때는 또 1년에, 1년만에 또한번 올려요. 예. 그런좀 굉장히 그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던 걸 지금 굉장히 빠른 음.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음. 이제 말씀을 좀 여기서 드려보면은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과열된 상황을 음. 좀감다운 어, 시키겠다, 예. 좀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예. 어, 그때도 똑같은 건데 음. 그러면서 이런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과열된 음. 경기가 꺾이면서 경기 후퇴까지 오겠죠. 음. 그랬을 때 과거에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이렇게 봤더니 대략 37개월에서 42개월 사이에 음.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 오더라. 음. 그러면 내년 6월부터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37개월을 하면 2025년 7월이 되겠죠. 음. 그래서 어 빨라도 2025년 7월에나 돼야 경기 침체가 올 음. 것이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느리게 느리게 음. 움직인 걸 지금 빠르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결국 11개월 후에 가장 빠른 게 경기 침체가 온건 어 빠른 케이스가 11개월 후예요. 그러면 언제냐면 은 2022년 6월에서 11개월을 더하면 음. 은 2023년 5월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전제는 금리 인상 이후에는 대부분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렇죠. 올랐는데 이것이 다시 뭐 경기 경기 항상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시 꺾이는 시점은 대체적으로 평균 얼마였느냐 가장 그렇죠. 길었던 때, 가장 네. 짧았던 때가 평균이 37년 그렇죠. 37개월이고 가장 짧은 음, 것조차도 11개월이다. 쏘다. 그럼 11개월을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첫 번째로 볼 때, 그렇죠. 볼 때는 그 11개월을 더하면 네. 2023년 5월,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랐더라. 그렇죠. 이야기죠. 그렇죠. 예. 예, 잘 정리해 음. 주셨습니다. 자, 이제 60년간, 음. 그러니까 지금 21년인데 6, 예. 60년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재료가 음. 되겠죠. 예. 그래서 금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음. 초기 12개월, 예. 금리 인상 이후로 내년 6월부터 음. 말하면 2023년 5월까지 아까 얘기한까지 음. 한다면 평균 1 2개간 주가는 평균 1 1 5가 예, 올랐다. 그런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2014년 테이퍼링을 음. 시기했을 때도 주가가 올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음. 이후에 무엇인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주가는 평균 11.5%가 올랐다. 예.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일단 염두에 음. 둬야 되죠 물론 음.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랠리가 지금 기대했던 랠리가 없어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지금 음. 겹쳐있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했던 <웃음> 어, 오미크론이 또 살아나고 뭐 자꾸 이런 예. 일들이 좀 있으니까. 산타랠리를 망친 것은 결정적으로 어쨌 오미크론은 맞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음. 자, 그런 것이고, 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음. 상황, 이제, 60년 의 상황도 좋고, 뭐, 저기, 35개월 후도 좋은데, 음. 결국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 아까 2013년도에, 2000년. 에, 금리를 올리겠다 테이퍼링 하겠다는 음. 얘기가 나오고 2014년에 테이퍼링이 시작됐고 2015년 12월에 음. 첫 번째 금리를 올렸고 두 번째 금리를 올린 건 2016년이고 예. 뭐요런 때인데 2016년도가 음. 뭐냐면 은 지금으로 하면 2022년도가 되겠죠. 예. 2016년도를 얘기하는 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음.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이제 2016년도 그 당시에 2014년도 한번 또 1년 뒤 2015년도 한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가 2016년도인데 네.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상황과 을 조금 비슷해진다 그죠? 하면은 음. 이제 2022년도가 그렇군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예. 이제 이제 궁금한 예. 거죠.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뭐 산타 렐리는 어차피 이제 했으니까 내년에 도대체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해지는 순간이잖아요. 예. 자,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유가가 음. 아, 2016년도 이제 15년 말에 보니까 음. 2016년도 유가가 배럴당 70달러까지 예. 올라갔어요. 예.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죠? 배럴당 80달러까지 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60달러 때까지 음. 내려왔다가 음. 내년은 100달러까지 뭐 유가가 올라간다는 게 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유가가 올라갔다. 음.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인민은행이 음. 지진율을 이제 인하를 하고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음. 2015년도에 중국인민은행이 의 지진율을 인하했어요. 음. 지 2021년에 지진율을 음. 인하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예. 연말에 발생을 예.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사회융자총액, 음. 즉 이제 시중에 돈 푸는 것이 많이 늘어났어요. 음. 이런 것들이 2010 6년을 바라보면서 2015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음. 예. 자, 요렇게 되, 됐을 때, 어, 2017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음. 어, 기대감이 긴축을, 어, 우려를 이제 그때 상세를 하면 주시장이 좋았고, 2022년에도 이익의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음. 2016년도에 당시에 약진한 업종이 뭐냐면은 이제 저는 좋다고 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그런데 어디가 좋았냐? 음.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기계, 미디어가 아니라 예. 이익시정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이 좋았다. 음.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때 당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음. 이런 거였다, 이런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익지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 어디에 있느냐, 음, 음. 이걸 먼저 찾아내야 되고요. 예, 내년에 좋을 예, 종목도. 그 다음에 기대감 대비, 이제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2015년도에 안 좋은 업종. 그러니까, 음, 주가가 안오려 예, 주가로 영향을 못 미친. 그렇죠. 그죠? 주가에 음, 반영되지 음, 않은 음. 데가뭐 기계 미디어 IT 가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자, 기계 미디어 IT 가전, 잊어버리고 이 저기 반도체 잊어버리고 이익 시정치 상향 조정되는 업종 음. a 드어 무엇인가 기대감이 높았는데 주가에 반영되지 음. 않은 업종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기계, 미디어, IT 가전 이쪽은 2016년 도 그, 당시 약진한 그렇죠. 업종이고. 예, 예. 그것에 해당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익 추정제 상향 기대감은 높았는데 실제 주가에 반영 안된이 종목들이 많았더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것들이 그렇죠. 내년에는 어떤 그렇죠. 종목들이냐 이제 네. 이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음. 그랬을 때 이제 이제 올 12월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음식료 업종의 이익 영향력이 12월 기점으로 해서 소폭 어, 확대되고 있다. 예. 음식료 업종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익정치가좀 확대되고 있더라. 음. 음. 그다음에 기대감은 좀 높았는데 주가의 영향력이 작은 게 내년에 보니까 이번에는 기계 음. 업종이더라. 예. 음식료 기계 업종. 음. 그다음에 미디어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 이것도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가지고 음.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이 5개년 평균 1 4보다 현재 작다. 예. 그래서 어, 내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인해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음. 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업종이 된다. 음. 이제 즉 어, 미디어 업종 찾아보면 다 나오시는데 보면은 뜯어보면 아실 거예요. 어, 어 이거 좀 기대가 좀 크고, 아 이거 내가 좀 샀는데 어, 내가 이거 좀 어. 어 저기, 그, 왜 이렇게 안 좋지? <웃음> 속속이는데 예. 보면 미디어 업종이꽤 예. 있어요. 자, 무슨 음. 얘기냐면은, 아까, 왜냐면은, 털고 갈까, 끌고 갈까, 털고 음. 갈까, 가지고 갈까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미디어 업종 같은 데는, 어, 고객, 우리 음.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기대가 컸는데, 음. 외국인이 계속 팔아가지고, 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나도 2016년도에 이제 데자뷰로 생각하면 예.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털고 갈 <웃음> 내년에, 거냐 이거죠. 그렇죠. 예. 털고 갈 거냐 끌고 갈 거냐 음. 이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업종들은 좀 가지고 가보는 그렇군요. 게 있겠지, 좋겠죠.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조금 이두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주정치에 대한 기대감, 예, 예, 그다음에 기대감은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밀려 있는 반영되지 그렇죠, 그렇죠. 않는 이런 그렇죠. 종목들을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면 네, 네. 이것은 조금 너무 어, 성급하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런 예. 데는 좀뭐 음. 끌고 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식료나 기계는 아마 음. 투자자분들의 영역에서 지금 많이 좀 벗어나 있을 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음. 1 2월 들어와서 음식료 업종이나 기계 업종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음. 매수세가 슬슬슬 들어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매수 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사항이 종목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음. 이런 것이 좋아질 것에 대해서 이제 추정 자료들의 근거를 음. 해서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겠죠. 음.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보면은 주류 쪽은 음. 아무래도 또 사회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음.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류 쪽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머지 음식료와 관련된 업종들은 최근에 보면은, 단가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예. 음료업체라든지, 음, 음, 그 다음에 뭐 라면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올리고 음. 있는 것들을 본다면, 결국은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예. 그런 쪽 위주로 음. 2022년 전체가 아니라, 한니 1분기 정도의 작전을 그런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볼수 예. 있는 것, 한번 예. 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등리를 해보면, 팔고 갈까, 담고 갈까, 네네. 이 부분의 핵심은 결국 만약에 담고 간다 할때 어떤 종목이느냐가 중요하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네. 우리가 뭐 오미크론, 코로나 뭐 2, 3년 또 간다고 하니까, 네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위드라고 본다면, <웃음> 위드라고 본다면 차별화된 변수는 결국 강력한 변수는 금리 인상. 예, 예. 자, 이 금리 인상을 최근 2015년, 2016년도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참 비슷한 것들이 많다. 그렇죠. 예, 그랬을 렇죠때 그때는 어떠했고 그것이 올해 적용하면 어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핫 이슈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2021년 지금 음. 어,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되는 그 정리라는 것이 다 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팔든 담든 정리해야 되는 어, 이 시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어 조금이라도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